만약에 이제 제가 이슬람을 뭐 믿는다 고 하면은 어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이제 반대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 유튜브 좀요즘에 보신 거 있으시죠? 되게 이제 이슬람에 대한 풍속을 많이 얘기하더라요 네 맞아요. 폐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지. 뭐 고려 시대 뭐 그때부터 교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전쟁 때 이제 터키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도와줬잖아요. 터키에서 그렇지. 네. 그 당시에 이제 이슬람교가 어느 정도 좀 작지만은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내가 이제 네, 중학교 1학년 네. 때 유교가 네. 발발했는데 그사학급 학생들이 신문을 읽어주는데 네. 터키 군대가 제일 용감하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때그 중동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어 좋다요. 미국에 음. 어. 파견된 군대들이 목숨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준 데 대해서 고마움을 지금도 갖고 있고 그렇지 뭐. 아네 맞아요. 그거는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사역사회. 중동이 그종주국인로 내가 알고 있다고. 서양노물도 어, 들어오고 동양노물도 음. 들어오고 완전히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지. 상법이 발달된 나라라고 본다. 아. 뭐 저도 이렇게 종교적 얘기를 자세히 할 정도로 제가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 천주교나 뭐 유대교나 이제 하느님을 공통적으로 믿잖아요. 그렇지. 창조주. 신람은그 하느님을 믿는 종교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나온 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메신저로 왔다고 믿듯이 여기서는 이제 무하메드가 마지막에 이런 메신저로서 와서 하느님의 그 계시,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를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고 크리스트에서는 이제 예수랑 홀리 스프릿, 성령 하느님 이거에 대한 삼위일체 생활하잖아요 삼위일체 개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절대자, 신, 창조주는 오직 한분 분이기 때문에 무하메드가 메신저로 왔지만 그리고 예수님도 메신저의 하나일 뿐이다. 그분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뿌리는 같다고 볼수 있죠. 나는 본래 음. 한국 그 유교문화권에서 음, 출시하고또 학교도 성균관대학교 어. 유학을 교양과목으로 이수했거든. 음. 수신제가 시고평찬아 내 몸부터 조심하고, 음. 가정을 다스리고, 그렇지. 다음에 정치를 해야 된다. 음. 기본 가르침이죠, 성공. 예. 그러니까 이제, 충효 사상이 이제 또, 기본이로 그 사회 통치념이로 된다고,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음. 또, 상강오륜. 친구에게 신의를 지키고, 네. 군자는 피신 그족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뭔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음, 공자님이 가르치는 그 유교 사상이랑 네.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그 그러니까 후란에서 가르쳐 주는 이런 교리랑 사실 맞닿아 있는 게 진짜 많아요. 효도도 네. 그렇고 이슬람서도 효도를 가장 큰 미덕으로 생각하고요 그래, 효도. 네. 그리고 신이 그리고 겸손함. 옷을 입을 때도 이 성리학에서도 그잖아요 몸가짐을 음. 단정하게 해야 그 마음이 기쁨. 남이 네. 안 봐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남이 안 봐도 나 스스로가 네. 그거를 지키고 조심해야 된다가 이제 그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슬람에서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놀란 게 많아요. 고전 시대에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 다에 남편을 제외하고는 다른 남자 앞에서는 얼굴을 보여주지 말아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슬람 여성 여성분들이 있는 희잡이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맞다 있는 게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옛날에 이런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잊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뭐 겸손함, 신의 효도 삼강오류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무슬림들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1400년이 지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게 사실 그걸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슬람 하면은 이제 TV 틀면 은뭐 테러가 나오고 뭐 여자들을 억압한다 전쟁을 하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게 좀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교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지 근데 그 이슬람 재권을 위해서 테러 단체가 조직됐다 왜 그랬을까? 나도 그건 의심해 네. 이슬람교 자체는 악한 행위를 하는 단체는 아니더라고 맞아요 억압하게 되는 거야 미국 해외 정책에 대해서는 좀 해의적이라고 음. 왜냐면 하 미국 사람들은 개척정신이 농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이 개발되고 석유가 개발되면 꼭 그걸 보호하고 협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원주민들을 강제 이민시키고 전쟁 유발 원인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거든. 본인들이 뭐 와서 이렇게 수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인을 사실 미국이 많이 제공하는 경우도 많죠.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미국은 자유 수호를 하고 세계 양자리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비판 받을 날이 올 거라고 저도 그게 약간 미디어에서 굉장히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생각을 많이 받아요 음. 절대로 종교 자체에서 남들을 해쳐라 죽여라 이런 거 절대 안 가르쳐요 이슬람에서 나와있지만은 절대 남 해야지 말고 특히 뭐 여자, 음. 노인, 아이 심지어 뭐 이런 자연이나 종교적인 건물 이런 것도 절대로 해치면 안 된다고 가르침이 있거든요 성서에 근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이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들은 그냥 테러 하는 사람들은 그냥 테러 하는 사람들뿐이지. 그렇지. 그사람들은아저 사람들은 이슬람이라서 테러를 하나보다 사람을 죽이나보다 이건 뭐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아니, 왜냐면 기독교도 정말 좋은 사상 가지고 있지만 많은 그런 테러 단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는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이슬라 이슬람의 원리도 사랑일 거예요. 사랑. 맞아요. 평화고 예, 네, 사랑 평화 맞아요. 음. 살람이라는 단어 자체에 복종이라는 말도 있지만 평화라는 음. 말이 봉자님도 사랑이가서 그아 근데 이슬람도 되게 유도리가 있는 종교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무슨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이거는 나랑 신과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믿어요. 저희는 이슬람에서는 매개체를 뭐뭐 목사님을 뭐 통해서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나랑 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래. 사실, 중동 석유개발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부흥에일조를한 거거든. 음, 아. 그렇잖아. 중동 가서. 음, 엄청 많죠. 그때. 품팔리 돈 보내서 보낸 거 아니야? 우리나라 경제부응. 문제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됐죠. 응. 음. 아,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작해야지 우리나라가. 아. 난 단지 그 염려가 되는 것은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근데 원래 이스람은 제가 알기로는 안 지내는 걸 왜냐면 한국에서 지내는 재산은 이 신람에서 믿는 개념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김원보 기억하는 거거든, 기억 그날을 그쵸. 그날을 기억하는 거 같지 야, 뭐덜 의미는 없다고 우리나라 현충일이나 감사하고 메모리를 대죠. 음, 기억하는 기억하는 말. 거지. 제사는 이제 되게 한국적인 그런 전통의 일부기 때문에 아마 무슬림들이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는 있지만 조상님을 기억하고. 길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느정도 저는 비슷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냥...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이 우리 위해서 고생하셨구나 이걸 위해서 음...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시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슬람을 뭐 믿는다고, 믿는다고 하면은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이제 반대를 하시나요? 아니면 은 본인이 음. 자신이 확고한 신념 가지고 판단했다면 은 존중하겠지만 그리고 조상 구애는 방법은 꼭 지사상 차려놓고 촛불 켜놓고 술 부어놓고 절 꾸벅꾸 가는 것만은 비면 모래하는 게아니잖아 기억하는 게. 네. 다른 방법도 있잖아 그저도 조상을 기리는 거는 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가 여기 태어난 이유, 존재.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조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감사한 마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슬람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내 조상님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모든 자연이랑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또 복종을 하고 드림을 이제 가지는 거고. 그렇지. 항상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부모한테 고맙게 여기면 그게 효도지. 딴게 효도가 아니야. 더럭더럭 더럭 뭐 먹을 걸 사다주고. 맛있는 걸 갖다 주는 게 아니야. 그쵸. 몸 건강하게, 가족이 화목하게 지나면 그것 그것이 바로 부모한테 효우다는 거예요. 난 그쵸. 네가 그 아르바이트 할때 속상했다 사실. 저 힘들었죠 그때. <웃음> 음, 그 밤새면 몸이 새악해져 고래막 컬난다. 그때는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웃음> 지금은 제가 이제 유튜브 하니까. 재밌거든요. 저는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제가 많이 요즘 공부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거를 아는 게 너무 좋더라고 요즘에 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배우 새로운 거 배우고 이런. 오늘 보니까 네. 팔이고 얼굴이고 많이 건강해졌다. 네, 그죠. 다행. 그런데 두정력 의지비 같은 좀 속상해서 할머니하고 음. 그래서 젊은 사람이 얼굴이 파래가지고 전 동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웃음> 네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음. 네, 네. 생활하면 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살다 보면 굴곡 있게 말하냐 좋은 일도 있고 어른 일도 있는데 어른이 고비거든? 네. 항상 고비가 있잖아 등산을 가도 네. 그런 고비를 잘넘겨야지 그런 슬기가 필요한 거지 평탄한 고속도로 같은 데만 눈 감고 가도 가는 도가거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고 할아버지 봐라 여덟 살이 넘어서도 올해 여덟 셋인데 사과 이게 오늘 먹은 반찬이죠, 문화가 가꾼 거요. 아 호두바라 호두이, 뭉둥둥 잘랐지. 얼마나 멋있니, 할머니가 가꾼 거죠. 너무 좋네 여, 여기도 여기 또 멋있지. 경치도 너무 좋고, 그래도 이렇게 막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얘기 얘기 사실 꺼내기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왜냐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되게 알고 계신 것도 많고 많으시고. <웃음> 감사하네요 되게 부정적으로 하는 건. 싫어해요 흑백놀이를난 제일 싫어한다고 어. 좋은 건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반반 나눠서 서로 이렇게 싸우다 보면 싸움을 위한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적으로 뭔가 대화를 해서 좋은 거는 가져가고 그래. 나쁜 거는 이제 버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늘 그려 늘 건강하고 <웃음> 의적게지나면 것이 제일 바람이야. 땅값도 일단 제한이 어렵더라도 계속 참아 가. 할머니는 늘 외달루에서 만날 기도 하는 거야. 목기도. 속 안색이 고 건강하게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아이, 아이고 잘하네. 끌게요. 아이고, 저 조신들었다. <웃음> 자, 수업해. 어. 우 재미있게